안녕하세요 심플입니다 제가 살면서 여타 게이머들이 컵헤드 하는걸 보기만 했지 직접 살 줄은 몰랐어요 아 그것도 닌텐도 스위치로 이 e 샵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일본 계정으로 페이팔 연동해서 뭐 쓰고 있으니까 일본 이 e 샵에서 1980원 정도 가격에 구매했던 것 같네요. 뭐 일본 이 e 샵에서 구매를 해도 한국어는 뭐 지원을 하니까 구매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죠. 뭐 우리에겐 페이팔이 있으니까. 솔직히 게임 내용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. 뭐 유튜브에 커패드만 쳐도 무수히 많은 리뷰들이 있으니까. 아니 뭐 다른 사람 것도 같이 보면 좋은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구매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닌텐도 스위치에서 컵패드를 구매할 가치는 있는가 이걸 판단하자고요 다운로드 판으로 구매했을 때 용량은 한 3.3기가 정도 되겠네요 국내 게임 사이트인 루? 국내 게임 사이트인 알웹에 올라온 닌텐도 스위치판 최적화 내용을 보니까 뭐 패킹이 어떻고 스프라이드가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pc판 11기가에서 닌텐도 스위치로 옮기니 한 3기가까지 대폭 줄이긴 했네요 뭐 대신 로딩 등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일반 초반 진입할 때 로딩 속도부터 한번 측정해보죠 진입까지 한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닌텐도 스위치인 걸 감안하면 살짝 애매하긴 한데 뭐 저같은 일반 개인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물론 제 기준으로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SD카드는 삼성전자 클래스 10, e v UHSI, U3로 아니뭐 상품명이 왜 이렇게 길어 스펙상으로 읽기, 쓰기에 초당 100MB, 90MB의 전송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네요 초반 한글 설정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닌텐도 스위치 시스템 언어에 따라 언어가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혹시나 한국어 설정이 안돼 있다면 옵션에서 언어 설정을 통해 설정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인 한글 폰트가 적절하게 잘 입혀놓은 것 같아요 뭐컵패드 그래픽 특성상 70에서 80년대 사이에 필름 영화 같은 노이즈 팩트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닌텐도 스위치 화면으로 보려니까 살짝 폰트 가독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못 봐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뭐 여기서도 로딩이 있네 어뭐 한글로 된 대사를 대충 살펴보니까 한글 번역도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이 부분은 뭐 폰트도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스테이지에 대한 로딩도 뭐 한두 군데 정도 확인해보죠 어뭐 이정도면 뭐 그렇다면 조작은 어떨까요?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뭐 경험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닌텐도의 D패드나 듀얼쇼크, 액박패드에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솔직히 저에게는 조이콘 방향키 자체가 특히나 횡스코롤 게임할때는 참 익숙하지 않거든요 더더욱이나 대각선으로 입력할 때 컵패드 같은 슈팅 게임의 경우에는 대각선까지 포함해서 8각으로 슈팅이 가능하고 R키를 누리고 있으면 제자리에서 슈팅각도 고정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키배열은 방향키 중에서 한 개라도 삑살가 나면 제대로 안 나가거든요 이건 뭐 오히려 엄지손가락이 크면 유리할 것 같은데 케이스마다 다를 순 있지만 아마 조이콘으로 플레이 하신다면 보통 방향키는 아니고 아날로그 스틱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컨이라서 그런가 컵패드 할때는 조이콘 아날로그 스틱도 썩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스탠드 모드나 동모드로 해놓고 프로 컨트롤러로 게임합니다 역시 뭐 프로콘으로 행스크롤 게임할때가 조금 더 낫긴 하더라고요 뭐 이정도면 스탠드 모드로 해도 크게 나쁠 건 없어 보이네요 TV로 송출하는 동모드는뭐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특히 TV나 닌텐도 스위치 독에 연결되어 있는 HDMI 케이블이 1080p 미만 지원하는 게임을 할때 1080p로 자동으로 업스케일 해주는 마르세유사의 m케이블이라고 예전에 아마존에서 한 70불 정도로 세일할 때 구매했던 케이블이거든요 그런데 컵헤드는 동모드일 때 1080p를 지원하는 게임이라서 뭐 크게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뭐이 케이블이 세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반드시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해두세요 확실히 닌텐도 스위치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화 자체는 훌륭하고 조이콘의 조작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며 로딩 자체도 썩 나쁘지 않다는 평입니다 뭐 게임성은 다른 영상을 보면 구매하실지 참 감이 오시겠죠. 휴대용이라는 기준으로만 말씀드린다면 횡수크롤 게임 중에서 참 이만한 게임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구매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의 바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